어, 새에 자주 부딪히다 보면 마늘이 어, 생물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음. 이게 충격을 받으면 좀상처가날 수가 있겠죠? 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끼운 겁니다. 몸 호수를 끼웠네, 그냥? 예, 예. 완효성 코팅 비료를 사용 안 하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용하셔갖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올해. 제가 원래 비료를 안 써요, 기비에. 어. 아. 사지 갖고 모자랍니다. 음. 오지 네, 네. 정도 나와야, 나 해야지 될 정도로. 오, 그래. 지금 오늘이 4, 5, 5월 26일, 네. 지금 창년 쪽에는 수확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웃음> 아직 대가 조금 풀인 기가 있어가지고 어, 음. 위에를 한번 쳐주려고 합니다, 지금. 말 쪽이, 쪽이 잘렸어요? 네, 쪽도 잘리고 입도 잘렸지만, 아,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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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긴 뒤에는 마늘을 심지를 안 했죠. 기계, 네. 기계 수확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아, 지금 들어와서 숙전, 숙결로 그냥. 혼자. 혼자. 혼자 순치고, 혼자 털고, 사람 없어도 혼자 다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을 거치면서 뒤로 밀리면서 커튼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칸한 한 칸씩 이렇게 끌어주면서 마늘을 살짝 살짝 튕기겠죠? 그러면서 이 뿌리 밑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탁탁 하나씩 틀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뽑기면 쇠가 있죠? 안에. 아, 쇠가 있구나. 예, 네, 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겹을 고무로 입힌 겁니다. 아. 어, 쇠에 자주 부딪치다 보면 마늘이 어 생물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음. 이게 충격을 받으면 좀 상처가 날 수가 있겠죠? 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를 끼운 겁니다. 고무 호스를 끼운네 그냥. 예, 네, 네, 네. 전선을 피복하는 전선 호스입니다,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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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합천에 지금 슈퍼농가 떴습니다. 얼굴도 한번 보여줘요. 아, 잘생긴 얼굴 또, 또. 아, 여기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이시죠? 아, 여기 예전 그 한참 전부터 네. 마늘농사 같이 지으면서 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마늘 잘 짓는 방법을 이제 음. 공유를 많이 하고 연구하고 있죠, 같이. 전부. 아, 같이 이렇게 좀 연구해서 마늘농사를 아, 잘 짓게? 전국에 있는 이렇게 젊으신 사장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셨어요? 예, 마, 많이 오셨죠. <웃음> <웃음> 저희 농장에도 몇번 오시고 아, 소통을 예. 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 같이 많은 농사를 지, 지으시는데 예. 제가 여기도 농민이 농민이 위해 만든 그 비료를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올해 예, 예. 처음으로 사용 한번 해 보셨어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사님한테 예. 올라갔다가 예. 뭐 <웃음> 거기에서 이제 그 비료를 보고 예. 써봐야 되겠다. 이기도 꽤있서 써봤는데 진짜 써보셨다는거죠? 이것도 네. 11월달 조금 늦게 심은 밭이거든요 아 여기 도 늦게 심었졌네네 네, 늦게 심었는데 3일을 마지막 제일 마지막 네. 아. 이야 마늘이 지금 같은건데 네 싱싱하게 보이기도 네. 하고 네. 일단 굵어 사이, 사이즈가 아, 1학4지가고 모자리입니다 음, 네, 뭐. 5지 정도 나와야 해야 될 정도로 엄청 크네 생각보다 늦게 2 1월 3일에 쓴건데 마늘이 안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생각이상으로 너무 잘된것 같아요 <웃음> 바짝 만할때 그때 여기 그 사장님 농가주입분들도좀몇분 쓰시고 사님도 쓰시고 왔고 완전성 코팅 비료를 사용 안하셨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용하셔 갖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올해. 제가 원래 비료를 안써요 기비에 어. 비료를 안 쓰고 저는 따로 쓰는 유박이 있는데 그유박이 비료가 한 명이 되어있거든요 유박하네. 그거 그 유목만 여가지고 용서해마다 계속 치었는데 그런데 이년전부만 물러갔다가 뭐 네. 좋다 그래가지고 여보자 그래갖고 원래는 <웃음> 이제 안내었는데세탁본가 그때 연대했었죠 기로 100평에 한 3개 정도? 어, 저는 200평에 세 네. 포대를 해가지고 구비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여기 해외 사람들은 몰라요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걸 쓰자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요 얘기를 해가지고 물량을 좀 확보하자고 양분을 충분하게 먹여 주고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하면 겨울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했었을 때어뭐 별로 안 큰다 하지만 그때는 위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가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봄 돼서 이제 추비를 살짝 한다든지 이렇게 물이 들어왔었을 때 성장 속도가 어 20cm 정도 20cm 뻗어 있는 뿌리에서 성장하는 속도와 30cm, 40cm에서 뻗어 나가 있는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성장하는 거랑 차이가 맞죠. 그때 차이가 엄청나게 3월달 성장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Here we go.